영상의 시작은 숨어있는 감시자의 시선을 통해 파트를 밀고 있는 파티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파트에는 파티고의 심벌이라 할수 있는 풍선이 눈에 띄며 가득 담긴 파티음식들은 파티고가 레벨펀을 향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파티고의 눈을 피해 몸을 숙이고 대기하던 감시자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파티고가 사라진 문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파트만 남기고 사라진 파티고를 뒤로 하고 파트 앞까지 다가간 감시자는 여러 가지 스냅들과 포크를 보게 됩니다. 이후 수상한 푸드커버로 시설을 돌린 감시자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손잡이를 들어 올렸고 아연 실색한 감시자는 몸을 피한 것도 잠시, 파티고의 동대를 살피기 위해 소리가 났던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영상은 레벨펀의 음식들이 인용으로 만들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영상의 촬영자로 보이는 감시자는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티고어의 희생자들은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레벨펀의 음식이 되거나 파티고어와 공생관계에 가까운 파티호스트에게산 제물로 바쳐져 그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상처를 입고 변이를 일으켜 파티고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룸을 배회하다 파티구호를 보게 된다면 영상과 같은 행동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